미스터 트로트 박서 진이 탈락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19일 밤 방송된 TV조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서는 본선 1차 팀 미션이 그려졌습니다. 2주차 온라인 응원 투표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1위는 박서진이 자리했습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 1위인 박서진이 소속된 현역부 A2 이도진, 최우진, 박서진, 강대홍은 이날 영탁의 신사답게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요네 사람은 슈트를 멋지게 맞춰 입고 마치 영화 킹스맨을 보는 듯한 멋지면서도 섹시한 퍼포먼스 무대를 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트는 12개에 그치며 전원 합격에는 실패했습니다. 하트를 누르지 않은 주영우는 춤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동선을 맞추기 위한 부담감이 크게 느껴졌다. 그러다보니 도진씨는 노래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또 어떤 분은 춤순서만 지키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홍기는 개개인의 보컬은 너무 좋고 킹스맨 콘셉트도 너무 좋았지만 팀으로 느껴지진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강대웅만이 선택됐습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 1위인 박서진은 탈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탈락 후보 36명 중 패자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고 박서진은 하동근, 길병민과 함께 불리며 본선 2라운드에 극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